자, 저번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참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그쵸? 분명히 이렇게 밭을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음... 100% 채워지는 붓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밭을 아무래도 좀 최대한 많이 늘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있죠. 이곳을 한 이쪽에다가 좀 끌어당기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고대시대나 중세시대나 뭐 최대한 가까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민을 하긴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착 해봅시다. 일단 물을 좀 끌어 올게요. 여기있죠 음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좀 끌어오고 나중에 나가는 곳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땅이 그닥 비옥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물을 좀끌어와야될것 같긴 해요. 자한이 정도까지만 끌어옵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리를 좀 만들게요. 다리 만들고 이 아이죠? 이 아이도 하나 지워놓고 얘도... 이쪽에다 지워놓을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 주변 있죠? 여기다가 농장을 만들게요. 농장 하나 만들고 여기다 지어야 되나? 음 그래야 될것 같긴 하네요. 자 이거를 좀만 여기다 짓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만듭시다 다리 만들고 밭을 좀 구성을 할게요 자 이쪽 라인을 한 여기까지 땡겨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능하나? 오딱 되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쪽도 밭을 구성하고 남는 자리는 또 벽으로 구성하긴 을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렸다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아, 그나저나 이거 언제쯤 만들어주나 정 안되면 여기 위치를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제거시키고 이렇다 여기를 어, 이렇게 연결을 시킬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또 벽으로 감싸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세요 자, 20명 다 고용하고 그 다음에 음, 남는 공간들 있죠. 이런데. 이런데다가 밭을 구성하기가 좀 쉽진 않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 민간인용 밭을 구성을 할게요. 한번 시도해봅시다. 아 음, 겹치네요. 한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뭐 언제쯤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지켜보고요. 자 잡이 있는 사람들 음, 꽤나 많고 어, 빈 공간 없죠. 자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이쪽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었구나. 여기를 막아야 될것 같아요. 빨리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여기 있던 빌더들 다 어디 갔나요, 이거? 빌더들이 올 생각을 안하죠. 여기가 막혀있어서 그런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음, 머리가 아프죠.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 주변에 빌더를 하나 더 짓는 것도 방법이고요. 한번 시도해봅시다. 여기 있죠?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이쪽에다 여기다가 하나 만들게요. 일단 이렇게 지읍시다. 자, 이렇게 뒀고 아마 나중에 여기 건설다 끝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기는 있 빌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쪽 역할이 다 끝나면 얘들을 뭐다 지정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와... 100% 다 심었죠? 이거 웬일이니 이거? 그쵸, 여기는 잘 되고 있죠? 이해가 안 되죠? 그쵸? 자, 만약에 대비해서 여기도 트랜스포터 하나 구성을 할게요. 저 끝자락에다 하는 게 좋겠다. 여기다 지정할게요. 나중에 밭 하나 더 늘려도 될것 같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자, 이렇게 오케이 그래, 이게 일반적인 거야 이게 일반적인 거 이쪽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또 여기 이프로밖에못 심었죠 음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여기를 없앤 다음에 그냥 농장을 더 구성할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고작 생산해봤자 72개밖에 안되잖아요 없앨게요 없애고 이거 농장을 하나 더 지을게요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이쪽에다 짓고 여기다 다리를 뚫어줄게요 그것도 방법이겠죠 호잇, 됐어요. 자, 86%, 96%, 오케이. 93%, 20%, 16%, 말도 안 돼. 아, 이건 좀 그런데. 안 되겠어요. 이거 싣는 거를 좀 속도를 올려야 될것 같아. 여기도 결국은 트랜스포터를 하나 더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분명히 이쪽에 제가 트랜스포터를 몇개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다 올려버립시다. 많을수록 도움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리가 아깝긴 한데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자, 진행을 해보죠. 자, 놀고 있는 애들 빨리 나와! 나와서 이런 거 정리를 하자. 그리고 이쪽은 한 번도 어, 수학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더 파밍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게요. 음, 버벅거리죠. 아.. 이거 참.. 여태까지 건설게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게 대부분의 건설게임이 그.. 그게 안 돼있어요 멀티프로세싱 처리가 안 돼있어가지고 언젠간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스타, 그 스텔라리스나 타스근거 했을 때도 나중에 막 병력이 몇 십만 모이면 끊겨요 아, 그런 웅장한 전투 장면을 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좀 멋지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좀 아쉽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기는 잘 알아서 잘 버티고 있죠. 그래요 이런 거 마음에 들어요. 자, 곡식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조만간 이쪽에도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음, 음 어디다 짓는게 좋을까? 에헤이 이것도 보소. 사람들 더 고용할게요. 또 비율이 또이또이 하죠. 자, 어디 보자. 여기는 맘을 지었니? 어, 맘을 지었네요. 자, 드디어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볼수 있게 됐어요. 이거 보시면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요. 아, 어, 지금 제가 빠르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보리를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이번에 보리가 얼마나 수확될지 모르겠는데 최선은 다 해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겹치네 자 이렇게 지워놓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다리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 이 아이도 만들어야겠죠?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웬만한 건다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아직까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이게 뭔가 선행 조건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이제 조만간 뭐이 벼들 아 벼가 아니죠. 보리들이죠. 이 보리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곧 이제 보리를 이용해서 그 2차 산업을 운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산업이라 하면 뭐뭐그 원재료를 가공시켜서 나오는 그런 추가적인 재료들을 이야기한는데뭐 이런거 있죠. 보리 맥주 이 맥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보자 자 어디다 만드는 게 좋을까요? 얘는 일단 이쪽에다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 짓을게요 지어놓고 대기를 합시다 저게 만들어지는 순간 저희는 좀 최대한 그 많은 보리를더 확보를 해야돼요. 지금도 사람들 유지하는게 쉽지가 않은데 일단 그래야돼요. 자 이쪽에도 칩을 몇개 좀지어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행복합니다. 또 세이브 타임이 온것 같죠? 어. 여기다 하나 더 찍고 아 다음번 업그레이드를 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뭘 지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아이 조건이 뭐죠? 아하 유니크 빌딩 그래 이 녀석도 지금 벽을 감싸야지만 건설이 가능하다고 언급이 되어있네요. 참 야근 녀석이네요. 그쵸? 이 안은 이미 가득 차있으니까 저희가 좀먼 데다가 건설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은 일단 밭지대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밭을 만들고 이쪽에다가 새로운 마을을 구성하다가 할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있죠. 이쪽을 자, 새로운 구역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띄어서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지어놓고 이쪽도 빌더가 필요할 거예요. 여기에 이것저것 만들거기 때문에 빌더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 트랜스포터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워크샵 지대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켓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한 4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가드포스트까지 하나 지어놓고 벽으로 감싸일게요. 가드포스트 있죠? 이하입니다. 자 여기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장식을 한번 꾸며볼게요. 자 우물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벽을 만듭시다. 최소한 진흙벽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쪽 라인에다가 어, 이런 식으로 벽을 좀 만들어볼게요. 이거보단 도시를 좀더 크게 만들고 싶긴 한데 아, 초반이니까 한... 좀더 길게 만듭시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땡기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만 땡깁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그 다음에 문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보리 한번 생산량 봅시다. 자, 수치가 2만 넘었었네요. 이제 2만 6천까지 넘었었다가 다시 1만 8천이나 그때까지 내려갔네요. 그쵸? 작년은 뭐 비슷한 것 같고 생각보다 나가는 게 많아요. 좀 챙겨줘야 될게 많은데 허허 여기 또안 했구나 이거 자, 이럴 때 농부를 좀더 고용을 해야겠죠. 농부님들 다 어디 갔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됐어. 이 반대쪽도 기름 만들어주긴 해야 되겠어 여기라던가. 여기라던가. 이런 데 있죠? 음, 이렇게 할게요. 재료들은 너희들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으렴. 이렇게 해야지. 자, 유지비력 상당히 많이 나갔죠? 또 하루를 버텨야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에다가 그... 밭치 한번 구성을 해보죠. 자,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할게요. 음. 다음법 파밍은 여기다 만듭시다. 이쪽에다 하나 만들고 붙여서 만들려고 했는데 안되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치워볼게요. 자 됐어요. 그래도 얘들이 많으니까 금방금방 그, 자원들을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럼 한번또 지켜보죠. 자, 98%, 40%. 에헤이, 또왜 이래, 이거? 어, 이번 수학은 최악인데요. 24,600밖에 안 됐어요. 음, 최악인데. 연도를 한번 봅시다. 뭐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긴 한데 유즈비에 비해서는 그닥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12,000까지 훅 떨어졌죠. 이래서 문제예요. 곡창지대 하나 더 만듭시다. 여기 있죠? 이 곡창지대를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이 뒷자락에다 짓는게 낫겠다. 여기다 짓을게요 자, B쪽은 그 일반 지대니까 어, 별일 없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당나귀 있죠? 자, 당나귀. 나 빌더 옆면까지 늘리고 이거 고용한 다음에 아, 먹을 게 부족하죠? 큰일 났네. 이정도는 커버 가능하겠지? 자, 당나귀 다 고용합시다. 자, 열심히 뿌려주십시오. 우리 해야 될게 상당히 많아요. 자, 54% 82% 27%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좀더 고용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이 와중에 집이 필요하다고 난리가 났구만. 집을 좀더 만들어줄게요. 일단은 이쪽에다가 건설하고요. 여기 자리 애매하죠? 일단 비워놓을게요. 비워놓고 나중에 여기 완성되면 이쪽에다 그 템플을 만들던가 그렇게 할게요.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뭔지 봅시다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들이 다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알아서 너희들이 <웃음> 발전시켜야지 워크샵 이런 거 지어보고 템플 또 템플이 부족하다고 돼있죠 템플 몇 개만 더 지을게요 일단은 으 이게 유니크한 거였구나? 큰일 났네 그쵸? 그렇죠? 이 안에다가 꼭 짓긴 해야될것 같아요 좀 기다려 봅시다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없니? 없는것 같고 자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서 술을 열심히 만들긴 할거예요 지금 보시면 입꾼들더 늘려가지고 술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미리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이게 걱정이에요 어쩌하면 좋을까? 인구 비율 한번 볼게요 아직 29%죠? 좀만 더 신경 쓸게요 뭐야 이거 아, 삐뚤빼뚤. 그래,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파밍을 좀더 지읍시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 사이에다가 다리 구성하고요. 이렇게 하겠죠 이게 범위가 이렇게 돼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심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타나당 실질적으로 이 하나 두개 정도 커버가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다 저장을 시킨다고? 음 다른데 좋은 데가 없자 이런 데다 저장하는 게 어떠겠니? 근데 웃긴 건 얘네들이, 날라준지 안 날라준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다 지정이 되 있긴 한데. 아니면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수용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다음 쪽에다 보관을 시킬 거예요. 막 국창지대라던가 그런 데 있죠.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아니 제가 80이라고? 그러면 다한데 어디 보관돼 있는 거야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 보관돼 있니? 아 그러네요. 아 아무래도 이쪽으로 사람들을 빨리 옮기게끔 좀 지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곡창지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좀더 힘을 쓰도록 합시다. 자, 빨리빨리 오시고요. 워커들 좀만 더 늘리고 자, 100% 다 떴죠 이쪽은? 하, 여기는 그래요. 파밍, 그 파밍을 좀더 늘리면 될것같아 자, 좀만 더. 이게 있어야 우리가 뭘 하던가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이거를 이렇게 맥주를 주면 얘들이 효율성이 올라가나? 그건 좀 모르겠어요. 이건 또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자, 이쪽은 왜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요. 자, 템플 하나 짓죠, 이제. 반대쪽 있죠? 여기다가 템플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짓다 말았구나. 야, 워커 10명인데 왜 그러니, 이거? 짓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또 확인해 봅시다 이거 여기다가 그런 걸 보관시킬 것 같진 않고 지능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한 쪽만 좀1명은늘릴게요 클레이 클레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도자기 만든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여기 이렇게 꽉 차있는데 안되겠어요. 이쪽에도 테스포터를 좀 만들어놓읍시다. 이 아이를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도 수송 속도를 좀 올려야 될것 같아. 자 여기는 안될 것 같고 이쪽 끝자락에다 지어야 겠다? 난 여기다 지을게요. 아니! 훔침 당했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이런 건물들도 치안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건 좀 실망인데? 지읍시다. 어쩔 수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지어놓을게요 최악인데 이거. 자 이렇게 지어 놓읍시다. 자이 필요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큰안데자 좀만 힘내 봅시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이쪽은 이번에 수확도 못했네요. 머리 아프죠? 지금 아마 맥주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좀만 더받침 늘립시다. 이거 맥주가 너무 빠르게 보리를 그 소모하는 것 같아요. 걸렸다. 빛이 바꾸고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얘 예, 더이상 받으면 안될것같은데 잡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자꾸 일거리가 없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지? 좀 이해가 안되죠? 여기 제가 분명히 그 마켓용 영역을 지정해줬는데 야, 지네들이 안좋아하는구만 자 이거 빌드 하나만 더 지읍시다 뭔가 이, 좀 이해가 안돼요 뭐가 문제일까? 호잇 자술 10개를 받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쪽도술 12개 받치고 이런데다가 술을 받치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인벤토리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술이 몇개 남았니? 600개 허... 보리가 부족해요 보리 보리 보리 우리가 너무 부족한다. 큰일 났네. 자, 일단은 이쪽에다 지어놓고, 여기다가도 지어놓을게요. 이쪽에도 그, 농장을 짓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짓고, 다리 만들고, 그리고 비옥도, 혹시 모르니까 올려주게끔 이런 거 하나, 두 개씩 만들어 놓고요. 됐어요. 아, 이런 거 진짜 빨리 만들어 준다. 마, 이제 근데 벽을 왜 이렇게 늦게 만들어 줄까? 아마 영역이 멀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구요. 효율성을 올려주, 올려주면 애들이 좀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일단 좀 맥주를 먹일게요. 됐어. 특식을 제공해줬으면 좀 잘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웃음> 어허 이것들 안 되겠는데? 또 시기 지났죠. 뭔가 이유를 알것 같긴 해요. 이거 얘들 역할이 겹치는 것 같아.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줄여봅시다. 역할이 겹치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역할이 겹쳐가지고 똑같은데 작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도 좀 줄입시다. 이렇게. 좀 늘려야겠다. 자... 이렇게 되면 먹는 게 쉽지가 않잖니, 우리가. 생각보다 농장이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쵸? 자,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자, 이쪽 퍼센테이지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기는 93% 100% 73% 96% 이거 약간 좀 느낌이 싸한 게이씨 뿌리는 거하고 시간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 100%죠? 지금 속도 늦춰서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100%죠? 아하. 그런 거였군. 이게, 시간하고 씹는 시기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간을 낮췄거든요. 낮추니까, 좀 꽤나 많은 양들을 씹기 시작했죠. 못 따라오는 것 같아, 이거 연산이. 근데 혹시 모르니까 계속 지켜놓 볼게요. 여기 99, 100. 그 다음에 60쪽68 중간에 끝나긴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음 신기하네 반대쪽은 어떨까요? 반대쪽 준수합니다. 이번에 풍년일 것 같아요. 이번에 풍년일 것 같고 이제 이쪽만 잘해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 어 지금 짓고 있긴 하네요. 좀 시간은 걸리긴 한데 이걸 지어야지 저희가 신전을 짓던가 하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지금 저 진대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비효적이에요. <웃음> 얘네들이 얘들이 너무 비효적이라서 어떻게 좀 개선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다른 곳에다가 좀 구조를 바꿔서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